예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위클 옵션 만기일 결과를 알려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요일 어제 어제 목요일이었는데 만기일이 되었죠 아, 위클 옵션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일이 돌아오는데 만기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했어야 하는데, 어제 제가 이걸 결과를 방송을 하지 못해서 다시 오늘 아침에 긴급히 자료를 만들어서 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위클리 옵션 만개이죠 그죠? 이게 2019년 그죠? 12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꾸, 어, 이 목요일마다 말해, 분석을 해서 계속 목요일마다 반복이 되니까, 어, 반복되는 기회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어, 그런 걸, 어, 계속 지수, 지식을 축적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제 코스피 위클리 옵션이니까 모든 월물 옵션도 다 어, 분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 콜 어, 290짜리 1월물입니다. 이게. 어제, 이제, 3.24로 끝났죠, 이게. 3.24. 저가는 2 1 2로 끝났고, 고가는 뭐 50% 이상 됐죠, 그죠? 3.24.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뭐 예전에는 그죠? 0.14였습니다, 이게. 0.14. 0.14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4.89까지 갔죠, 이 어마마게 갔어요, 그죠? 4.89. 계상이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최고가 있죠, 그죠? 4.89입니다, 4.89. 4.89. 나누기. 여기 최저가가 0.14입니다, 0.14. 0.14. 0.14, 뭐, 0.12개였는데, 0.14라고 보면, 34배, 그죠? 34배. 아, 34, 이제 며칠 말입니까? 이게? <웃음> 18일이고, 6일에 치면 12일만에, 그죠? 12일만에, 이게 34.9배죠, 그죠? 34.9배. 콜옵션이 네, 그죠? 콜옵션. 이게 290짜리 아닙니까? 그죠? 1월 물. 이게 12일 만에 3 4 9백입니다 여러분. <웃음> 자, 그래가지고, 4.89 같은 게 지금, 음? 요, 요, 최저, 저, 저, 저, 어제, 최저가가 2.11로 어, 반타작이 된 거죠, 그죠? 반타작이 돼가지고, 다시 3.24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4.89, 그죠? 4.89 가던 것이, 하 화살표 해가지고, 그죠? 저가 2.11, 그죠? 2.11로 갔어요, 지금. 화살표. 그래야죠, 종가로, 그죠? 3.24 가죠? 3.24. 이게 또, 뭡니까? 이게, 그죠? 여기 0.14에서, 그죠? 0.14에서. 화살펴 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음.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고스피 200 현물지수입니다. 자, 우리 이 추세 방향으로 항상 매수를 하죠 먼저 맴별 하셔야 돼요. 자, 개인 추세 21선은 지금 21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이 선을 이제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 발생하고, m a 네, c 상 매수 신호가 은 상태였고, 네, 그래서, 어, 5일선 밑에서 어, 형성이 되고, 다시 어제는 5일선을, 5일선을 이제 터치를 한 거죠. 죠 자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큰 대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그죠? 방금 전에 뭐 34배나 터진 것은 이 눌림목이었죠. 눌림목 그죠? 눌림목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매수했던 콜 매수했던 사람이 지금 30 3배, 34배 이렇게 터졌던 거죠, 이게. 이 흐름은 이제 뭐석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니까 뭐 매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이 흐름이 이제 또 조정을 거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상승방향으로. 그래서 상승방향 할 때는 물리면 말이죠.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끝까지.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승방향 이미 정배로 지금 다 지금 정배로 지금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5일선, 20일선, 그죠? 60일선, 그죠? 뭐, 120일선까지 정배일 상태입니다. 이제 주구장창 올라가요. 이런 장.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숭나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리 하시고 장을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물, 그죠? 선물, 120봉입니다. 저번에 그 대박, 어디서 그러면 자, 잡아야 됐냐 이거죠? 어디서. m a c d 가다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120봉, 그죠? 120봉, 120봉 차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한 200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120봉, 잘 보시라고. 요게 지금 12월 6일날, 이게, 이때 매수 신호 같은 겁니다. 다른나는 어떻게 매수를 잡을 그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냥 감으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지. 이 MACD 지표가 대단히 유용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120분봉이 12월 6일날 매수 신호가 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매도가 어디서 떴습니까? 여기 떴죠 지금 그죠? 12월 18일날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대로 매매를 했었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기대가 된 거죠. 과연 이 매매 시도들로 매매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심 과거는 지금 계속 저 손실을 봐서 이, 이 M S C D가 저도 막 흔들리고 그랬죠그죠 야,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느냐, 그죠 계속 외국인들은, 팔고 있었던 겁니다. 조식하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허용을 안 하면 대박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작정을 하고 올려, 올려버렸죠. 이번에. 그죠? 목요일날 그냥 올려버리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아, 지,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심 기일 때. 12, 12 사태. 12, 12사태야 똑같습니다. 폭등시켜버렸습니다. 만기그 다음날 목요일 금요일 그죠 갭 상승시켜 버렸어요. 전거점 그냥 바로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 하루 또쉬더니또 응? 하루 또 쉬고 또또확 올렸죠. 그거. 고점을 갔다가 그리고 올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4, 5일을 갔다가 지금 행복하면서 5일 선을 박살내 버렸죠. 박살내고 어제 에, 예,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또 상승은 금융 투자가 상승을 일으켰죠 연기금하고 외국인도 그때 팔았어요. 외국인은 양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흐름이 과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럼 과연 대박은 어디서 생기는 나 이거죠 대박은 그렇죠? 그래서 120 분봉을 종요시 여기고. 상승 방향으로 배팅하고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가담에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4 9 0 그죠 3 4 9 0가 터진 음자 m a c d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한 200번 말씀드렸습니다 음. MACD MACD 지표 그죠 매수신호가 어디서 나오냐 음. 음, 12월 6일이죠 그죠? 12월 6일. 매도 신호는? 12월 18일, 그죠? 18일. 자, 이런 걸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아, MACD 그는나 반드시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알아야 되겠다 예, 지표의 특성이 뭐냐면 장기이동 평균선하고 단기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그 차이를 예,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12일선 하고 26일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거는 전부 다 기본 설정입니다 뭐든지 기본 설정을 해 놓으세요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예.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옵니다. 기본 설정해서 이걸 설정해가지고 MACD, 매수 비누, 매수신호를 설정해서 보시고 걸러낼 거는 걸러내고 그죠? 그래서 추세 방향대로 뭐 매매를 하시라 매수 방향으로 가시라 그죠. 5일선이 뭐 11선이 끊기지 않는 한 21선 밑으로 가지 않는 한 계속 상승 방향으로 지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연말 장세하고 1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1월 효과는 대부분 1월달이 좀 올라가요. 주식을 많이 사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새해 들어서 또 희망을 담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 효과를 이룰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상승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외국인이 판다. 그때 매도로 돌아서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계속 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판 거예요. 뭐 많이 판게 아닙니다. 5천을, 1조 5천을 갖다 이번에 샀는데요. 그루시을 갖다가 기간까지 동시매수했단 말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2 0일 끊기고 지표상에 <웃음> 보시면 자또 한번 보실까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말이죠. 긴 흐름을 보고 해야 돼요. 그죠? 이, 지금, 정별 상태가 됐어요. 지금, 요 우리 일본 차트인데 말이죠. 이게, 예, 고스비백지수 현물 주수인데, 저번에 이제 6 0일 돌파도 하고, 그죠? 예, 여기 이제, 하늘 색깔이 이제, 121선도 돌파하고, 121선이 거의 6개월 지표란 말입니다. 그 6개월을 지금 돌파를 했다는 거는, 그 대단한 겁니다. 6개월, 그, 주가를 갖다 돌파했다는 거죠. 상승적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이제 내려올수록 말이죠. 조정받을수록 매수세력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 이 6개월이 지금 그죠? 뭡니까? 기울기가 지금 상향이지 않습니까? 60일 차트가 계속 평행하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 자체가 상승 방향입니다. 60일 선이. 파도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바닥 친 거, 다시 여기서 외국인이 바닥을 완전 만든 상태에서 이제 끌어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승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해서 이, 이, 이, 상승이 저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이 상승 1파, 그죠? 이 조정파고, 그 다음 3파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그냥 외국인들이 인위적으로 그냥 박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까지 이제 3파라고 보면 4파인데,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고, 이, 끌어져 내야지 이게, 어, 형성되는 원리지 않나요? 근데 이걸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3파가 지금 연장되는 거죠. 연장됩니다. 지금. 3파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응? 어? 이, 이 선을 이제, 어, 꺾이면 이제, 어, 거기서 멈추겠죠. 예. 네. 287.9 고수비백지수에 288,000도, 288, 288 이걸 무너지면, 이제, 상승파가 끝난 거죠. 근데 지금, 무너지려다 다시 지금 올라,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도, 어제, 어제 나스닥 선물이, 음. 72% 올랐어요, 지금. 0.8, 0.83% 올랐습니다, 이거 어제 나스닥 서물이. 폭등이 벌었지 않습 지금 연말 정시는 뭐, 1년 후에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불, 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간 정시는 뭐, 오른 게또 없어요, 지금. 0.15포인트밖에 못 올랐죠. 291.65. 외국인도 170개 밖에 안 썼어요, 선물을. 이 친구들 이제 어떻게 마음을 웃고 또 오늘 아침 이말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음, 이 흐름, 이 조정받을 때, 조정받을 때, 매수로 가담해서 그냥 지고 가는 장입니다. 뭐,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양봉 자고 일어나면 양봉 그런 장입니다 지금 상승세가 무섭다는 것이 이 파생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하락을 본단 말입니다 하락을 보면 안 돼요 하락을 보는 그 순간 그그 그 시점은 매수 시점입니다 유념하시고 예, 물려도 매수방향으로 물려야 된다 이렇게 한 200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옵션 만기일 때, 변화를 살펴봤는데, 다섯 배의 전략은 무산이 됐었습니다. 음, 다섯 배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0 1자리가0 1자리가 이게 지나가 버려서 차트가 다아라 버렸는데, 여기 0 1자리가 어, 남을 어, 수도 있겠다. 0 1자리 어이 다섯 배 터졌어요 0.05까지 갔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찍을 수밖에 없어요. 0.01이 보시면 최고가가 0.05 되있죠, 그죠? 어, 보시면 이거 이게 어, 0.05까지 갔어요. 최저가는 0.01이죠, 그죠? 어 제가 여기서 어, 상승할 것이다. 어. 미결제 약정을 보고 아 미결제 약정이 증가되는 게 어느 기준까지 었죠 푸도션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됐죠? 그 그게 꽝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 상승 방향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 2 시경에 상승 방향이 맞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질러봤죠. 0.02에 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버은 났었어요. 0.04까지. 그게 0 0 1에서 0.05까지 다섯 배는 터졌어요 지수상. 근데 끝트 머리까지는 다 우리가 체결되긴 어렵죠, 그죠? 순간적으로 체결되는 거니까. 그러면 0.02에서 0.04까지 예, 아, 따볼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보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예, 외국인들이 콜도 매수, 매 매도를 하고 풋도 매도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행보장에서는 수익이 안날 것이다. 아침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미니 선물로 하루에 30만원, 그런 벌, 버는 전략을 직접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시범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또이 행보장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번 1월 달에는 또 어떻게 한 번씩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콜, 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콜 옵션을 저가에 매수하셔서 3포인트 이상 짜리 3포인트 이상 짜리 매수하셔서 대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위클리 옵션 만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하실 때 직접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